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서한을 받는 내용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그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와 신라가 뽑혔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이제 그들과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고 음. 음. 거기서 이제 그 서안에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까지도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굳게 했습니다. 권면의 음. 내용은 이제 이방인들이 권어둠에 있어서 구경륜하에서의 그 유대적 조건이 필요치 않다 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성신님의 인도하에 그 법의 본질적인 것들을 다 이루고 법의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아마 깨우쳤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갈 곳으로 간 뒤에도 바루와 바나바는 수리안 지역에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구속의 말씀이고 또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말씀에 참여한 자로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에 따라서. 주님께서 모든 여권을 만드시고, 그 일을 친히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말씀이 세상을 그, 지배하고, 완성한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사실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쓸 때는 로마 아마 옥중에서 썼을 것인데 사,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경륜에서 이런 모형적인 역사, 예, 예표적인 역사를 다 읽으시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이시고 그 이제 높이 되신 다음에. 그, 성경대로 이제 집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함께하며 위로하고 완성해 가신다. 그거를, 어, 누가에게 알려주셨,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시각에서, 이따가 뭐 자세히 보겠지만, 그런 시각에서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행위가 이제 들어가는 것은 그 가담한 자로서의 영광이고 은혜인 피조물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그 혼자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그늘 그러니까 사도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완성되길 바래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힘썼고. 또, 그,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말씀에 의한 확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를 안돈시켰고, 이제 교회가 안돈되니까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가. 사람이 거기 끼, 끼워가지고, 뭘 영광을 거둘 거 없다 오직 주님이 높임을 받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높임을 받는 사회에요 진짜 주님만 온전히 높이는 자들만 함께하는 사회에요 주님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현세적인 번영과 쾌락 그 행복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될까? 이미 내가 그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리또 예수 안에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 내가 전파한 말씀에 내가 버림이 될까? 이 얼마나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가 존재하고, 말씀으로 자기가 사역을 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말씀으로 그 완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죽음이 와도 죽음의 이런 고통에 그 시달려도 그 일을 하는 거. 지난주에 그 말씀 그 봉사와 관련된 예화를 두 가지 드렸잖아요. 등대지기 예화하고 소방관의 기도에 대한 예화. 그러니까 어 이게 사역자가 될 사람들은 말씀 한 편을 잘 준비해서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 사실. 그, 그, 그거 가지고 자기 경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지난 시간에 본 것들을 조금 잠깐 다 살핀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웃음> 34절은 이게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웃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이제 회의 결정 이후의 그 결과가 어떤가. 이그 그 그런 결정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웃음> 이방인 전도를 하는 일에 이제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장애를 받지는 않게 됐다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일 가는 곳곳마다 그저 유대주의자들이 있고 헬레, 헬라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는가? 유대주의적 그런 관점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게 아니고요. 그 무법함으로 그렇게 그 것이 아니고. 에. <웃음> 그리토를 중심으로 그리토 은혜로 그다 그 이루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서진을 가지고 저희하고 작별해서 안디옥으로 가, 가, 가는 내용 봤습니다 교회가 나와서 그 일을 다그 참여해서 작별을 하고 또 과정에서 이제 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이 미틀림 없이 오면서도 그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때를 어떤지 못얻떤지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무리를 모았습니다. 교회 교회가 그런 이제 이 일이 초미의 처음, 관심사 아니에요. 교회로서는 가장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 그, 그 교회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무리가 다 모인거죠. 교회 거기에 뭐나 정도는 빠져도 뭐 교회가 얼마든지 운영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건 참 비참한거죠. 그런거죠. 아무튼, 무리를 모았을 때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하니까 기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니까, 이제, 기쁨을 얻은 것이고, 또 유대주의자들과는 완전히 선을 긋고 차별화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 속에서 고집을 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리쳤어요. 아무튼, 그, 그 일로 이제, 에, 그 유대에서 온 그런, 유다나 신라의 권위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도 서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던 것들을 입증하는 것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도 세워진 거죠. 사역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땅 끝까지 증거할 존재들로서 그 권위가 다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볼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와 신라가 수리 안디옥 교회를 여러 말로 권면하고 굳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온 교회가 그서한을읽고 기쁨을 얻자 예루살렘 대표단인 유다와 신라가 그들이 보냄을 받은 그 소기 처음에 바라덕고 마음먹었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편지의 증거에 부과해서 해명하기 위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파송되지 않았다면, 그 간단하게 네 가지 말로만 쓰지 않았겠죠. 예. 장문의 편지로 아마 믿음의 신비에서부터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 일을 그, 그, 작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증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왔으니까 저들이 선지자라고 했지.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아무튼, 아 그,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고 증거할 자로서 그 당시 그 사역을 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선지자들로서 교회를 격려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은사는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록된 선자라는 말은 선견자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게시된 내용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서 의미일 것입니다. 어쨌든 저들은 자신들이 맡은 은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편지에 불과하는 내용들을 수리안디옥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며 교회가 바로 전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말씀들을 저들에게 가르치며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한다 그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랬잖아요 근데 겉면에는 이제 책만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구속 역사의 흐름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피전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와 성향을 가지고 나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했을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이야. 그걸로 끝이 아니야. 천국에 속한 자로서 마땅히 그 취해야 될 그런 지식이 있고 정서가 있고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정체된 게 아니고 그게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목표가 있는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세상 가운데서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것그 정도가 아니에요. 굳게 하였다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바울이 비시디아 지역을 순회 전도할 때 그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용어는 이전에 예수께서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이 일에 대해 회개한 후에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쓰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31절로 32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브로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형제들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인데 아니, 공고히 한다는 말은 뭐, 흔들림이 없이 단단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몸에 질병의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신앙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또 가난의 바람이 한번 불면, 전쟁의 바람이 한번 불면, 뭐, 한 번, 재난의 바람이 한번 불면, 얼마나 요동치는 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것들을 깨우치는 게 굳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뭐, 조그만, 그, 말 한마디에도 아주 두려워하고, 떨고, 조금만 상황이 이상해져도 아주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아, 그런 나약 물론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신앙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신앙 있는 아이들은 보통 세상의 아이들하고는 다르지 분명히 그, 그 흔들림이 없이 크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중심이 있어요 그 주께서 주신 힘인데. <웃음> 아무튼, 그런 나약한 수준에서 강건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 풍부한 그 젖을 먹는 단계에서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단계의 말씀까지 다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 난이 정도만 알고 그냥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 보화롭게 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로 자라가는 것은 그게 너무도 그 닦을수록 빛나는 영광 같은 거잖아요. 예? 그것을 갈고 닦을수록. 그것이 이제 고난이 됐든지 뭐그외 여러 형편으로 갈고 닦아지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요동치 않는 그런 상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강건한 수준으로 끌어올라가려면 보다 풍성한 그리도의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차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되고 성신을 의지하여 굳게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그렇게 3차 전도행 뭐, 나, 나중에 로마까지 가지만, 그렇게 갈, 갈 때,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죠. 그, 그들을, 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견고히 있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서신으로 가르쳐 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또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인격으로도 장성한 자가 돼야죠, 사람이. 맨날 어린애처럼 징징대고 뭐, 그, 코앞에, 뭐, 없으면, 그, 그런 것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게, 정상하게 자라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유다나 신라가 선지자로서 해야,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친 일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 안에 있는 견고한 사상, 인간의 인간, 하나님 신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구원관, 교회관, 종말관까지, 뭐, 다 포함해가지고, 어, 다 해명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책을 많이 읽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경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쌓은 그런 지혜, 삶의 지혜와 경험들을, 쓴 책들을 보면, 뭐, 책한권 쓰려면 수십 권을 읽어야 되는데, 그 수십 권을 참조해갖고 써야 되는데, 그런, 그런 책들을 한권 보면, 그 수십 권을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보면, 아주 일반적으로도 아주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이 삶, 을 살아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 책을 안 읽는 백성은 다 나라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땅의 신학, 땅의 그 학문도 그런데 하늘의 학문, 하늘의 신학을 받은 자들이 그냥 요만큼 아는 걸로 그냥 조카하게 여기고 그냥 세상이나 즐기다가 평안하게 즐기다가 가려고 하면 그거 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견디지 못해요. 그냥 시험에 들어버려요. 유다와 신라는 그렇게 얼마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허락을 받아 그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굳게 하는 일을 한동안 한 것입니다. <웃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긴 했지만, 또, 수리 안디옥 교회가 독립된 교회인데, 거기 사역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들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서한 전달 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신라는 가지 않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그, 난외주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일부 몇몇 사본들을 참조하여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우리말 성경의 난외주에 나와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 견해를 따라서 해석합니다. 한 사람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그렇게 쓴 것은, 누가가 이두 이 사람을 결합시켜 말했을 때 그는 그들이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기 전에 교회는 평온해졌음을 가르쳐주고자 했을 뿐이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본문 40절에 또 신라가 등장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신약 사본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상의 해석대로 한다면, 33절에, 오늘 본문 33절의 내용이, 그, 틀린 게 됩니다. 또 신라가 떠난 후에, 바울이 다시 신라를, 불렀을 수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서 같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 같이 보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라가 다시 그곳으로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바울과 함께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신라가 함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느 교회 견해를 생각하든지 상관없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요. 유다와 신라가 수리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올 어, 때와 마찬가지로 또 교회의 전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에게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온 것을 알고 잘 대접하고 평안히 가라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신령한 교제에서 아주 아쉬운 석별의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늘 독립된 그런 개체로서의 교회들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유다와 신라가 그곳을 떠난 뒤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서 수단 많은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간에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불분명하게 되고 많은 고통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런 곤란에서 벗어나서 자신들과 예루살렘 사도들과 얼마나 진리 안에서 교분이 있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확증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스럽게 그 이전에도 가르치고 전파한 주님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들 외에 수단한 사람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만이 그런 독점적으로 말씀 전파 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그만큼 주의 제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한표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거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미 이전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 마나엔과 및사오이라 그러니까 이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 지도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고 주께서 또 은사를 주신 일꾼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그만큼 보호마가 많이 된 곳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많은 자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전파된다는 것은 이게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반대자들, 또 환경이 또 그, 그걸 허락하지 않고 반대자들이 극심하면 말씀을 절대 가르칠 수 없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히 듣고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허술하게 그 여기고 한가하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위기가 올때그 말씀이 그를 그 지켜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그 그 기회를 다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대 세력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또 <웃음>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마땅히 장성해야 할 위치로 올라서야 아, 되니 올라서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바쁜 일이 있어도, 일단은 제껴놓고, 이 일에 창념하니까, 말씀을 계속, 어,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게 피해서, 어떻게 근근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회가 있어도 못 배우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권세를 받은 자로서 사도들에게 한 말씀대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맛보게 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너희들 내가 그 이렇게 이런 권세를 줬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떠나간 게 아니고 내가 너희가 가르치어 지키게 할때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그저 28장 18절로 20절 그더 이제 이게 대사명이라고 그 말씀하는 그런 말씀 내용인데 그것의 성취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방법론을 잘 썼더니 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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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선포되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도록 내가 다 내려놓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게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바울은 이 말씀 전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 합니다. 이제 뭐 디모데 후서는 뭐 이제 네로에게 이제 순교하기 전에 바로 쓴 그런 서신인데, 4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 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을 스승을 말해두고 또그 귀를 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그 이제, 종교 개혁자들도, 피난당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결과를 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를 바라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체로 다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특정 말씀 몇 가지를 가지고, 뭐, 그, 요리를 해가지고, 그, 뭐, 사람한테 인기를 끌어서 사람한테 대중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다 증거해서 가르치려고. 그, 그, 배우는 사람도 다 배워서 알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이 있어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열정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만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걸 알고서 그 말씀만 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것을 잘 배우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이 소송케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의 성취가 그리토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주의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어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의로운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크니 이이다 말씀만이 역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한다. 이거를 아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그, 그 모형적인 예, 그계시의그 말씀을 다 이루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또 성신으로 그 말씀을 그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그 일하심으로써 <웃음> 그, 이제, 선한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 말씀 전파자들은, 말씀을 그냥 해명하는, 본문을 그냥 해명, 물론 이제 큰 그림을 알아야 되고, 큰 그림 속에서 그 본문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알고, 그걸 본문을 해명하고, 주의를 하고, 적용을 하고, 해명,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그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회의 결정 내용을 서신에 써서 인편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을 때 나타나게 된 일을 생각했습니다. 유다와 신라는 그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의 결정 들 사항들을 잘 해명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유익을 끼쳤습니다.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일을 했고, 또 그들과 동질의 생명성을 확인했으며, 유대자, 주의자들이 지우려고 하는 무거운 짐을 벗고, 위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유다와 신라하고, 그, 하고도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동안 애매하게 유명을 쓰고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지난 일들을 다 잊고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사명인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을 했습니다. 자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이름을 내고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제 그리토를 잘 나타내고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존재의 당연히 목표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셔서 그 말씀 중심으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 공부만 할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전할 사, 사역자를 세워서 연구하게 하고 그걸 공유하게 하고 그, 그 말씀을 공유하고 누려서 그, 그 존재로나 사, 사회로 그 주님이 목표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질서 속에서 그런 은혜를 못 누리면 우리는 어디 가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참 겸손해야 되고, 그 말씀께만 모든 걸다 의뢰해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